밑면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더하기 그 빗변 제곱 이에요 네 여기서 밑면은요 이거와 이게 아래에 있어야 밑면 이에요 여기 네. 아래에 있어야 되는거에요? 네그 다음에 높이는요 이거와 각이 나란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높이고요 마지막, 빗변은요, 그냥 비스듬하게 있는 게 빗변이에요. 어, 이게 있어요. 이게, 이게 각이란 뜻이에요. 얘는, 어, 일단은요, 코스, 이거든요 어, 빗변 문의 빗변이라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빗변이랑 빗면을 로뭐 하는 거예요. 이 구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사인은요, 이 병원 의 높이에요.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, 어, 변분의높이예요 C분의 B가 나고요. 오 네. 사이는요, 어, 네. C분의 A가 나고요. 오 탄젠트는요, B분의 A가 나와요. 코스는 미변분의 높이예요 그리고 탄젠트는 미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높통이 있는건가요? 예, 탄핵은 1이에요 아, 탄핵은 뭐 1이고? 어, 이거나, 이거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서, 보면은요 높이 아까 알려주셨는데, 윗뼈은요? 윗뼈은요? 윗뼈은요 이 각이, 각의 아래에 있는거예요 아, 일단 이거의 닮음 합동은요? S A S S